7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저희 지구의 날 했고, 환경의 날 했으니, 이날도 무슨 날이 아닐까요? <웃음> 맞아요. 어떤 7월 3일은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입니다. 아, 일회용 비닐봉지를 그럼 쓰지 않는 날? <웃음> 그쵸, 건가요? 그쵸.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날이죠. 음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을 축하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뭐 이렇게 반찬통이라든지 뭐 네. 가방 같은 걸 들고 가서 비닐봉지 대신 쓰는 음 그런 방법이 또 있고, 또 바닥에 널려 있는 비닐봉지 쓰레기라든지뭐 네? 다른 쓰레기들을 줄수 있는 플로깅을 아 친구들과 <웃음> 저희 플로깅 했었죠 아 맞아요 <웃음> 자 그러면 오늘 이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빠르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인데요 비닐봉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? 어? 왜죠? <웃음> 비닐봉투가 사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그럴 수 있는 건가요? <웃음> 맞아요. 네. 옛날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은 네.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에 담아줬는데 음이 종이봉투가 내구도가 별로니까 잘 찢어지고 있으니까 맞아요. 네. 또 종이봉투는 나무를 베서 만드니까 네. 이 종이봉투를 대신해서 더 튼튼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비닐봉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맞아요. 근데 이 비닐봉투가 나온 지 40년도 안 돼서 네. 40년도 안 돼서 태평양에서 엄청나게 큰 <웃음>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섬을 발견했다고 해요. 아, 그때부터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 이렇게 이 <웃음> 맞아요. 생겼구나. 그때부터 이렇게 일회용 비닐을 포함한 네.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아. 유럽에서 2008년 네. 7월 3일부터 이렇게 세계 일회용 플라 스 세계 일회용 비닐 없는 <웃음> 날을 축하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럼 이제 그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수 있겠네요. 첫 번째 키워드는 음. 25분인데요. 비닐봉투 한 장이 보통 25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비닐봉투가 분해되는 시간은 500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. 그러면 25분 편하자고 이 500년을. 아 그쵸 그쵸. 또이 쓰레기가 또 어디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. 우리 지구에서 함께 사는 <웃음>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비닐봉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지구 어딘가에 쌓이는 건데 네. 이게 사. 플라스틱 쓰레기가, 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북극해까지 흘러갔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정말 심각하네요. 맞아요. 이렇게 매년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800만 톤 정도가 바다로 이렇게 유출된다고 아.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플라,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정말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쪽도 그렇죠. 그렇게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는 동물이 먹고 맞아요 그 동물을 또 우리가 먹게 되면 은맞뭐 먹죠? 이렇게 미세 <웃음> <웃음> 플라스틱이 네. 돼가지고 이렇게 운봉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는 게. 네, 세 번째 키워드는 분리배출인데요. 비닐을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뭐가 묻었을 때잘 헹궈서 버리는 건데 이게 헹구도안 안 떨어진다 하면은 뭐빡스쓸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쓰레기로 음. 버리면 됩니다. 그러면은 비닐, 제대로 된 비닐, <웃음> <웃음> 헷갈리는 분리배출들을 빠르게 얘기해 드릴게요. 뭐 지퍼백, 뽁뽁이 요것들은 그냥 비닐로 버리면 되고 또 택배... 택배 봉투 같은 거는 송장이랑 테이프를 떼서 비닐로 버리면 음. 되고, 또 팩이라, 음, 즙이라던가, 뭐 음료수 팩 같은 거는 비닐로 버리면 되는데, 만약에 설레임처럼 이렇게 뭔가 플라스틱 어허. 작은 게 붙어 있을 때, 뭐 굳이 이걸 분리를 안 해도 그냥 통째로 비닐로 버리면 됩니다. 또 페트병 라벨 같은 거 보면은 플라스틱이라고 적혀 있을 때가 있는데, 그냥 이거 플라스틱으로 버리지 말고 그냥 음. 비닐로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또, 뭐. 얇은 랩 네. 비닐, <웃음> 얇은 <웃음> 얇은랩 얇은 비닐은 재활용이 힘들어서 이게 비닐로 아 버리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. 네. 음? 과자 먹고 나서 봉지 이렇게 예쁘게 딱지처럼 접어서 아, 버리잖아요. 그쵸.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. 아 이게 사실은 원래 이렇게 딱지를 접어서 버려도 재활용은 되는데 네. 재활용이 들어가기 전 선별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. 이 선별 과정에서 크기가 너무 작은 것들은 이렇게 분리하기 음.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, 그러면 은안 접는 게 최대한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